말씀하셨습니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은 편집에서 기본 설정,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만 섭씨로바꾸시면 섭취 나중에 킬 때는 또안맞지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에 대한 이렇게 온도를 쭉볼 수가 있고 아 드래그할 때마다 그 부분의 온도가 예. 다 나오네요. 예. 더블 클릭을 누르면은 별도의 이 화면에 대한 정보가 네,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음. 지금 무슨 장비로 무슨 실런버로 찍었다 그 다음에 낮자는 네, 네. 언제 찍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아 실화상이 많으냐 네. 아니면은 적외선도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실화상을 더두배 정도로 더 넓게 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주변이 어느 상태에서 내가 봤다 조금 네. 더 어딘지 더아 실화상도 멈추고. 이렇게 좀더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음. 화각 자체가 더 넓어요 실화상. 네, 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가 몇 도인지 이 사각 박스 안에 최대 평균 최소값 그다음에 이 선에 대한 예. 최선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트렌드가 나옵니다. 아 어, 예. 온도 어, 트렌드. 그리고 이걸 눌러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이름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치가 겹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뭐이 색깔이 흰색이라 잘안 보이면 이제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주석이라든지 오. 방사율을 방사율이 아까 제가 고정으로 한정을 했는데 네. 네. 이 점에 대한 방사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뭐 내가 어떤 네. 재질을 측정했는지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이 재질, 대, 대, 재질 데이터는. 그냥 참조로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기능은 뭐잘 안쓰겠네요 네.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쓴 적이 없 때문에 네. 그냥 배경 온도가 없지 보통 주변 환경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것도 이따 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아 이거에 따라서요? 예. 네, 온도가 100도씩 손을, 왔다 갔다 왔 손을, 손을 안대야겠네 예. 네. 모르는 거는 손을 안대요 네. 일단 여기서 뭐 팔레트 같은 거다방명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지점, 그 다음에 예. 가운데 상자 여기서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 예. 모든 마크 삭제 여기서도 전체적인 방사율이나 배경 온도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0.95에 22도가 5 2 이제 기본으로 다 세팅이 되어서 예.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잘못 옮겨졌다 이런 경우에 예 한번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 되고요 어디, 어디죠? 어디 이거. 아 레벨만큼이죠 이걸로 팔레트에 예. 대한 범위를 줄여, 줄여 높여 놨는데 이거를 이러면 다시 원상복구 되거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저장을 하면 나중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고서 설정이 있고 빠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틀을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음. 여기는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뭐 디카도, 가시광선 이미지도 봐야 될 거면 카메라 모델이면 가지, 어디로 네. 전환이 해라 이런 것들 설정을 한번 해놓고 음.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분석해 놓고 빠른 보고서 한번 눌러보는데 워드로 전환이 됩니다. 아... 괜찮네요. 저희도 워드만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첫 번째 그 보고서의 첫장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카 여러 장 이렇게 두개져서 나오고요 네. 이런 것도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날짜 시간 어떤 장비를 찍었고 네. 내가 찍은 마커에 대한 온도값 여기 네. 네. 그 거기에 대한 온도값에 방사율은 뭐였으면 배경 네. 온도는 얼마였고 네. 네. 이게 이제 전환이 되고요 네. 나중에 혹시 JPG로 보고 싶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 갖고 내보내기 그럼 여기서 어느 폴더로 저장을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GIF로 할건지 뭐 JPG로 할건지 음. 딱이 화면 자체가 나와요 아이 어, 화면 자체가 네, 근데 여러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서 모두 내보내기 누르시면 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띄워놓고 내보내면 더 빠르게 내되이요네 대신에 이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보고서를 아, 만들어서 네. 보고서에 있는 거를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괜찮아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냥 사진만 갖다가 붙여놓는 식으로 해서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방사율에 따라서 변하는 이유가 예. 이제 어떤 재질로 해냐에 따라서 예. 많이 변하고요 예. 그래서 이 방사표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음.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보기에도 뭔가 반사가 많이 되게 되어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열화상 카메라 측정했을 때 거의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음. 온도 자체가 예. 아스팔트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음. 그 다음에 같은 그. 요요요 요, 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스크래치가 난 정도에 따라 그다음 매끈한 정도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방사율이 어, 네. 그래서 그방사율표에있는 값은 참조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다음에 뭐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반사가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이거 네. 전원 테이프 붙인 거고. 네, 네. 뜨거운 물을 담아놨던 얘는 이제 주변을 반사를 해서 주변 환경 온도가 보통 한 10, 15도 막 20도 되잖아요. 주변 환경 온도에 이제 익숙하게 되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부터 얘는 방사율 자체가 0.3이에요. 그러면 자기 온도는 30%를 열화상 카메라로 보내고 70%가 주변의 온도가 반영이 돼갖고두개 섞여서 가기 때문에 차갑게 나온 겁니다. 얘는 자기 온도를 95% 정도 내보냈기 때문에 5%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색깔별로는 차이가 없었고요. 이게 후레이팬 앞면이랑 뒷면이랑 틀린 거죠, 래서 그래서 그부스바하는데잘 보실 때 이런 서스 재질로 되어있잖아요. 케이블과 부스바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보실 때는 케이블을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케이블 온도 차이가 난다. 34도, 71도, 16도가 나온 거예요. 예. 어차피 같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변압기가 밑에 있어갖고 네네 변압기가 네.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담은 거고요 음. 요거는 직면, 정면으로 있다 보니까 주, 벽면을 네네. 반사하고 얘는 이제 반사가 거의 없으니까 네네. 자체적인 온도가 나온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는 케이블 보통 문제가 이 접촉 부위에서 많이 나잖아요 접촉 부위에 붙어있는 케이블을 가장 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다들 보면은 접촉 네. 볼팅을 갖다 써요 네. 그러면은 예. 측정이 제대로 안될수 있다는 거예네 맞습니다 그럼 그 방사고를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아요 제대로 된 온도를 볼래면은 네. 약간 배경 온도라는 게이 비치는 대상체에 대한 온도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압기를 측정한 온도를 배경 온도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측정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케이블 부분을 측정하는 게 네. 가장 적합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정면으로 측정했을 때는 여기 사람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봤을 때어 RST상 중에 S상이 빨갛다 이상이 있다고 가,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찍었는데 저기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변압기 RST상이면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얘는 반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저촉 부위부터 빨개져 갖고 서서히 식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접촉불량이 네. 여기서 아. 나타나고 열이 전도가 되는거죠 이렇게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확 네.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이런 거를 서이려면피서체 앞에 서지 말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안보이게반사이는게 아, 다들 피게앞에게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기 이렇게 해기 이렇게 해기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경우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조절, 이렇게 찍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열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반사되는 거를 네, 네, 찍기도 네, 네, 네. 합니다. 그리고 형광등 반사도 있는데 형광등을 껐다고 해서 반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네. 열이 남아 있기 네, 네. 때문에 그게 멀다고 해서 안 찍히는 건 아니고 가까이서 찍는 게 가장 좋다. 네. 런 것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니까 수동 스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지금 자동으로 하면은,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빨간데, 제가 딱 들어가보면 얘가 차가워 보이잖아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게 들어가버리면 스페인이 더 벌어지다 보니까, 네. 더 차이를 알기 더 어려워져요. 박스에 네. 대한 게. 그게. 네. 그게, 이게 한마디로 이, 얘거든요. 네, 아, 얘 때문에. 얘 음. 때문에 차가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해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해 오고, 네. 어, 얘가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서 얘가 이렇게 됐던 거고, 음. 이렇게 봤으니까 얘가 이제 포함이 돼갖고, 네. 이렇게 찍어온 네. 거예요. 그 네. 예. 그리고 건물 진단하시는 분들은 이 사소한 이게 자동 스펜으로 봤을 때고요. 네. 이게 수동 스펜으로 저 서서 이걸 줄여놨어요. 네. 그니 여기 배관 부분에 네. 이제 부식이 된그 거죠. 그 값에 대해서 온도를 네. 미세하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F1을 길게 누르면은 자동의 네. 수동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간격이라든지 수준은 지금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 아니, 7도 정도 차이가 나죠. 음. 이 간격이. 네, 네. 7도 정도 차이 나는 거에서 수준은 이것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오르라 내리랑. 네. 아. 그래서 올르면 레벨만 그냥 올라갑니다. 8도 정도 계속 유지하도록. 네, 네. 간격은 이걸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박스가 네. 열 분포가 어디가 더 뜨겁고 그런지를 다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건축물 진단할 때는 네. 유용하게. 네. 지금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다. 네 F1 다시 기계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다시 바뀌고요. 아, 저기. 이게 삼성 SD 아 저기 삼성전자 원양 사업장 천안 사업장 가보면은 음. 이런 걸로 이제 파이프 진단을 하세요. 파이프에 이제 막혔는지 안, 안 막혔는지를. 네네네. 네, 네, 네. 네. 고기능이 저희도 많이 좀쓸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설비 쪽에서. 이거는 이제 각도. 네. 찍었는데 각도에 따라서 아까 방사율이라는 게 틀려져요. 음, 음. 그래서. 정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네, 정면을 찍지 말라는 거고 초록색 범위에서 되도록이면 찍되 이 범위는 너무 벌어졌으니까 음. 찍더라도 이게 온도가 점점 식어버려요 이렇게. 네. 음. 그래서 각도도 중요시 여겨야 됐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찍는데 현장에서 음. 여기가 각도가 이쪽도는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찍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찍을 건지를 보셔야 돼요. 음. 이거는 외부에서 찍을 때 바람이 불면 이게 냉각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뭐이 네, 정도가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면서 또 이렇게